어 그래도 밭작물를 해야지만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농사 좀 줄이고 밭농사를 지금 계속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개나 또 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일하는 속도를 최대한 높여주려고 하면, 이 바구니에 담은 양파를 먼 거리를 이동시키려 하면, 날씨가 더워서 지쳐서 일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까이 가까이 계속 밀어주게 되면, 일 능률 속도가 훨씬 엄청 빨라집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몇만 평을 하게 되면 뭐 앞에 거 인건비 좀 줄이려고 하다가 비 맞아 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많이 돼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했죠. 중간에 너무 밀식이 돼 있어 버리면 중간에 있는 모종들이 조금 작게 되거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를 키우기 위해서 중간에 한뼘 정도 이렇게 20cm를 띄우고 네줄네줄 네줄 하면 이두 줄은 바깥쪽에 양분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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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비가 부숙이 안된 태비를 사용했을 었때봄 되면 그 가스 장애가 생기고 고자리파리가 오고 흑색사금균액병이 오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TV에 보면 미생물 제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미생물 제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너무 비쌉니다 양파 뭐금 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죠 농작물 농사 지었을 때금 달리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회사랑 협업을 해 가지고 20kg 포대 안에 3kg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kg 그 미생물 같으면 밖에 나오면 10만 원도 더 합니다. 그 미생물 값만 하면. 얼마나 된니까 개분이라고는 말안 하면 모를 정도로 응.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이종 미생물이 15%. 네, 15%입니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웃음> 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네.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우스 작물이든 어디든지 썼었을 때 양파 하는데 계속 양파하면 녹음병 생기고 고추 하는데 계속 고추 하면 탄저병 때문에 그냥 폭삭 다망하죠 배추 하는데는 또그 뿌리 혹병 때문에 다 죽고 근데 그 이종 미생물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생물은 뿌리 밝은 그다음 성장 촉진을 해주고요. 그다음 한 가지 미생물은 병원균을 억제시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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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생겼는데, 다른 곳은 생기고, 요거 사용했는 자리들은 병이 훨씬 적게 생깁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SM팜 같은 경우도, 어, 조금 쉽고 편하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 주문 생산해서 만든 비료구요. 올해 이제, 그, 슈퍼 옥토로, 미생물 펠렛이 나왔는데, 유기농 공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커피박 15%에, 어, 꾸 개분, 개분이 70%가 들어갑니다. 20kg 안에 15%의 미생물, 3kg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다른 미생물재들 생각하면 3kg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데 25,000원이면 <웃음>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웃음> 태비 대용으로 사용하시려고 러시면 100평당 한 4포에서 5포 정도 사용하시면 어그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앞전에 넣으신 태비 분해가 안된 태비 불용화된 인산 이런 것을 잘게 잘게 다부수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불용화된 그 양분들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냥, 뭐, 그, 개분, 계분, 알개분으로 만들어가 가공개분이거든요. 그거 다섯 포 넣어가지고 무슨 대비 효과가 나겠어. 하지만 그게 대비 효과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이 내 밭에서 비료도 뿌리고 뭐, 오만 것다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흡수를 못하고 못 먹고 있는 양분들이 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작물에 작년 올해 2년 동안 대비를 아예 안 넣습니다 에 m 팜완효성코팅비료 쓰고 그 다음에 슈퍼 옥토로를 쓰는데 아까 저런 식으로 다는 못해 줬지만 수단글라스를 이렇게 몇 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썰어 넣어 줍니다 키워서 그리고 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변홍사 지으시면 짚을 썰어 넣어서 땅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짧게 썰어 가지고 쟁기질을 해서 넣고 해서 땅에 섬유질이 어느 정도가 있고 미생물이 살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고 그 다음 꾸준한 양분이 나올 수 있는 완효성 비료만 써주시더라도 농사는 평균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팜은 뭐 이장님도 그렇고 하면 벌써 여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죠그 일반 복합비료 뭐 21-17-17 그걸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작물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자마자 질소질이라든지 비료들이 금방 녹아서 전력질주를 해서 갑니다 가다가 전력질주해서 아무리 멀리 가도 500m 1km를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없겠죠 근데 s m 파 같은 경우는 제가 농사를 지면서 여러가지 뭐 완효성 코팅들 그렇게 뭐 측조부터 시작해서 논에 쓰는 비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들 근데 수입비료 보면은 이제 성분들 차이가 좀 나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바로 주문해서 직배송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바짝만해 놓고 한 다음에 그 질소 코팅 요소들 색깔 자체가 조금 용풀이 돼서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게 있죠 껍질만 남은 게 네, 껍질만 남았고 지금 이거는 알이 차이, 이런 색깔들은 알이 차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료들은 이제 녹아서 음. 나온 거죠 아. 이렇게 아직 안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캡슐 두께가 음.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천천히 나오는 아. 초기, 중기, 말기에서 이제 그 두께가 다르거든요? 처음 사용했었을 때 금방 녹아서 나오는 어느 정도 한 10일에서 15일 안에 나오는 그 코팅 요소가 있고 그 다음 뭐한 달이 사이즈 나오는 거그 다음 뭐두달세달 달 지난 다음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요소 봄돼서 그 양파 봄이 되어 가지고 요소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흔쳐 버리면 날씨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안개 끼 버리면 녹임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라든지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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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몇 천을 하죠 보조 사업 안 받으면 비쌀 때 굳이 요소를 한포두 포를 더 넣으려 그러면 내가 또 가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마시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완효성 코팅 비료를 백 평에 한 포를 이렇게 양아싸리 더 써라. 그리고 봄 되었을 때 조금 그 비료를 양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 조금 이렇게 살짝 살짝 한번 주시는 게 그게 나중에 농약도 한두번덜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문경 영순농협의 그 조합장님하고 상무님이 워낙 또이 장옥반이라든지 그 조합원님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광역 살포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순농협의 벼도 그렇고, 뭐, 콩, 감자, 양파, 수확량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늘었죠, 그죠? 어, 제가 봤을 때 진짜, 아, 그건 벌써 본전 다 뽑은 것 같아, 보니까. <웃음> 그 농협에서 방제기를 가지고 조합원님들한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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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농가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에 거요 아침에 한 통, 저녁에 한통 이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한통 어... 퇴근하고 나면 한통 차가 꼭 필요하네 꼭 네,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웃음> 거액을 투자했죠 예, 수고하신 우리의 수퍼농부 슈퍼농구, 꿈이 슈퍼농부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re we go